列车即将启动，请。 안녕하세요, 유음쌤입니다.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더블룸인데, 진짜 작아요. 이렇게 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면 캐리어도 못 펼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근데 혼자 지내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2박에 18만원 정도 했습니다. 18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실이 조금만한데그래고 욕조가 있어가지고 샤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지내기에는 진짜 딱 맞는 구조인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캐리어도 다 젖고 저도 머리도 다 젖었어요. 조금 다 다듬고 좀 가다듬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시 5분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호텔이 진짜 바로 옆에 그 아메요코 시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가서 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1週間程度でお渡しできますお庭もお盆はもちろんす <音声><音声><音声> 音に良くし じゃおかわりいただきます 저는 저녁 먹고 에 t 팅기에서돈 현금 뽑고 그리고 호텔 왔어요 좀 씻고 좀 쉬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하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 2일차입니다. 출장 2일차. 지금 어 9시 조금 안됐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고대하던 하비쇼 오늘 오픈날입니다. 오늘 시작날이고요 저는 원래는 오늘이랑 내일 이틀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 결정을 하려고요. 오늘 규모가 어떤지 좀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뭐 회사들 제품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냥 오늘만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어 생각보다 좀볼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을 마치야라고 하는 그 저렴한 그냥 밥집 가서 밥을 먹고 넘어가려고 해요. 숙소를 우에노 근처로 잡았는데 혹시나 여행이나 출장 오시는 분들 우에노 근처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우에노에 있으니까 딱히 막 쇼핑을 즐기거나 뭘 명품을 사야 되거나 그러지 않다 그러시면 그냥 우에노에서도 모든 게다 있거든요. 로프트, 유니클로, 지유, 뭐 유자와야 뭐 어, 다 있어요, 아예. 그래서 모든 체인이 다 우에노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시부야나 신주쿠까지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에노로 잡은 걸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eight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このぐらいの感じになってるんですよあのこっちはちと出せない時はやってるわけだからさっきと同じようにブーって通しちゃってで準備でいいんだけどまあ大丈夫ですかね2 <笑> 0で 仕事だったんですけど表の仕事がこっちに Gue처 가� v e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루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요. 혼자 왔다 보니까 어디 막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음 그냥 저녁 빨리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진짜 힘든 일을 페어도 갔다 오고 이래저래 쇼핑도 조금 했어요. 했고 근데 사고 싶었던 걸막 사지는 못했어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일정 잘 마무리했어요. 이제 저는 씻고, 오늘 그냥 일찍 자려고 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커피 뽑아왔거든요. 저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잘건 아니니까 그냥 커피 먹었어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커피도 아까 겨우 그냥 체인점 커피 가가지고 겨우 한잔 먹었거든요. 잠깐 앉았다가. 하,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어제보다는 많이 안 걸었는데, 5,000보나 덜 걸었거든요. 어제보다. 어제는 2만 보 걸었고, 오늘은 지금 1만 한 6,000보 정도? 5,000보 걸었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해요. 어제... 발도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계속 서 있고 그래서 그런가 지하철에도 잘못 앉았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가지고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는 또 저녁 비행기예요 저녁 7시 25분 비행기여 가지고 시간이 또 늦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좀 쇼핑할 것들 다 못한 것도 있긴 한데 내일 어디를 가볼지 사실은 가고 싶은 데는 다 갔거든요 시부야나 신주쿠를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어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좀 갈등이 되네요 내일 어떻게 할지 공항에는 좀 좀 여유롭게 3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해요. 7시 25분 비행기니까 한 4시 정도까지 도착하면 될것 같아서 여기서 오에노에서또 좋은 게 나리타 공항까지 스카이, 스카이라이너가 이제 환상 없이 바로 그냥 가거든요. 스카이라이너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거 타면은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아마 여기서는 3시 정도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일은 여유롭게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쇼핑 못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사고 그리고 짐 정리하고 그러고 공항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7시 25분이에요 오전 7시에요 어저께 밤에 좀 많이 종아리가 쥐가 나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6시 정도 일어나서 침대에서 딩글딩글 하다가 어디를 가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원래는 어, 오늘 아사쿠사에 가려고 했었어요. 오늘 저녁 늦은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우에노에서 아사쿠사도 되게 가깝거든요. 걸어서 30분 정도면 가길래 걸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다리도 너무 아프고 좀 제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차,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보던 중에 아,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보그학원에 가려고 하던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호텔이랑 엄청 가까운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오늘은 보그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사쿠사 갔다가 그리고 공항에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샀는데요. 요거 에스카프라고 해가지고 이자연강단지예요 바카스 같은 건데, 뭐 백엔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신 분들 요거 하나씩 사서 아침에 드시고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감바름 있나 해. 그래서 어, 힘내는 모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뭉크도 좀 뭉클하네 뭔가. <웃음> 일본스러운 것 같아 요 이런 것도. <웃음> 그래서 요거 하나 먹고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마무리 잘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는 아사쿠사에 왔고요. 센소지 끝쪽으로 왔네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글 <웃음> <웃음>